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어, 이 삼성전자와 아, 또 에코프로, LNF 등 2차전지 관련주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 삼성전자는 어, 2년 내내 주구장창 하락만 하면서 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죠. 20년도 이 코로나 당시에 어, 이 수혜를 또 톡톡히 보면서 슈퍼사이클이라는 소리로 한번 10만원 선 바로 밑에까지 급등을 했지만 어, 그 뒤로 이제 2년을 내리 막길을 걸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 각종 뭐 뉴스라든가 뭐 증권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2년 내내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을 계속해서 매수 추천을 했던 종목이 바로 이 삼성전자입니다. 하지만 어, 지금 흐름은 어, 이제는 약간 이제 반등을 하면서 좀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까지도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반영되면서 성장주들이 어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들어서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2차 전지들이 어 대거 급등하면서 지금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대표적인 성장주지만 어 지금 어 흐름을 거의 뭐 주도하시 주도하다시피 하면서 상승하고 있고 어또 미국장에서도 역시 이 어, 테슬라 등 어, 2차전지 관련한 전기차주들이 연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삼성전자가 왜 굴뚝주고 가치준지 또 2차전지 산업이 왜 바이오 헬스케어 게임 엔터주들이 아직도 이 가치주 성장주의 반열에 있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은 꿈을 먹고 자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항상 주식 경험에 세상을 바꿀만한 어 이런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해야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뭐 어, 예로부터 명언을 했던 뭐 피터 린치라든가 또 조지 소로스 어 그리고 뭐 어, 여러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치주의 개념을 PBR을 적용해서 한번 어이 종목들을 한번 비교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한번 추려봤을 때 현재 삼성이 예, 어떻습니까 시가총액 360조 하, LG엔솔이 많이 따라왔죠 어, 125조입니다 360조 125조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래서 1위 3위까지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2,5,6위까지가 어, LG엔솔부터 이제 2차전지주죠 어, 그리고 제약이 있습니다 4위에 어, 그리고 코스닥 1, 위부터 10위를 보시면, 이제 1, 2위가 어딥니까? 2차 전지입니다. 에코프로, BM, LN, LNF, 에코프로까지가 있고, 그리고 3, 6, 8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는 순위가 바뀌었죠. 지금 뭐, 반도체는 여기 껴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 지금 뭐, 중소, 어, 이 코스닥 쪽에서 가장 이제 주도하고 있는 놈은 1, 2위, 그리고 제약 쪽에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계속 바닥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흐름으로 갈지는 이제 정부 정책에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바이오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높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PBR을 봤을 때 1, 2, 3이 삼성이 1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0.8 그리고 자동차 주죠 0.8에서 0.5배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배 이하를 가치주라고 그러죠 1배 이하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뭐 철강부터 시멘트, 뭐 비철금속, 금속 쪽, 보험, 은행, 증권 아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가 다 1배가 안 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만큼 뭐 성장성 보다는 어이 가치주에 가까운 종목들이 대다수가 이런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준이 어 삼성이 어 가치주 수준에 있는 거죠. 지금 이 PBR 배수를 봤을 때 그리고 LG 엔솔부터 2차 전지주가 6.5에서 1.7배 수준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1.7은 이제 LG 화학이 많이 까먹었죠. 얘가 이제 분할되면서 LG 엔솔에 집중됐기 때문에 어, 이 에,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PBR을 받고 있습니다. 제약 삼성바이오 6.5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 어, 상당히 낮은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도 과거에 4배가 넘었던 수준이 있었습니다. 지금 1.3배 수준으로 PBR 1.3배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시장에서 진정한 성장성을 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은 어디냐. 2차전지, 제약헬스, 게임엔터 어, 이런 종목이 어, 시장에서는 어, 지금 어, 성장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들 기업에 한번 시가총액과 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퍼 8배 pbr 1.19 입니다 지금 뭐요 수준에서 1배 수준에서 지금 역사적으로도 1배 수준대에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있죠 그래서 1배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외국인도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엔솔 53만원 그리고 어, 시가총액 125조입니다. 퍼 162배입니다. 항상 성장률은 주식 경원에 어, 있죠. 고퍼에 사서 저퍼에 살라. 예전에 뭐 제약바이오 200배, 뭐 100배는 기본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지금 뭐이 LG엔솔 162배지만 어, 상당히 뭐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 에코프로 BM이 지금 상당히 이제 낮은 수준까지 왔습니다. 100배가 넘는 수준에서 71배까지 떨어져 있고, PBR 13배로 여기서 가장 이제 높은 밸류를 받고 있죠. 부채 수준도 100% 이상이 넘습니다. LNF 이쪽은. 그만큼 과감히 이제 투자를 하면서 또 이런 고속 성장하는 기업은 배당이 짭니다. 삼성같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나 덩치가 커져서 더 이상 성장성이 떨어지는 데는 배당을 이제 주기 시작하죠. 물론 이게 다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이 시가총액이 크면서 성장성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몸집을 떨궈내는 거죠. 군사를 빼면서 어 이렇게 어그 LG 화학 같이 LG 엔소를 떨어져 나가면서 어 얘가 이제 시가총액 120조까지 된, 된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LG 엔솔이 LG 화학 밑에 있었다면 어 이런 시총에 어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 LG 엔솔이. 하지만 이제 군사를 떨구면서 이런 큰 폭의 이제 시가총액을 가지면서 성장성을 부각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 큰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이제 배당을 많이 주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사업에서 어떤 큰그 성과를 낼 수가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주주 한원 쪽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에서 이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 내가 투자한 대비해서 크게 이익이 나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어, 이익을 증가시키면서 성장을 합니다 어, 그런 그 특징이 있고 어, 그리고 오늘 이 살펴보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삼성전자의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어, 그리고 현재 5만 1800원 수준에서 어, 반등을 했고 62,500원대에서 보시면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돌파 시도를 했지만 어 꺾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서 만약에 이제 이 62,000원대에서 안착하면서 간다면 어 지금 200일선이죠. 장기선 장기적인 추세의 전환을 어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율 50% 그리고 SK 하이닉스 51% 대입니다. LG 엔솔 5% 수준이죠. 어, LG 화학도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삼성우 71로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죠. 어, 그게 반해서 이제 에코프로나 LNF 같은 경우 외국인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 이 외국인의 수급이 이, 진짜 이 중요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이 팔 때는 어, 무조건 이제 꺾이면서 떨어지죠. 그게 이제 어 과거에 지금 뭐 9만 원대를 한번 찍었을 때 2년 가까이를 외국인이 매도를 한 물량을 개인이 거의 다 물량을 받아 줬습니다 어, 이때 뭐 각종 매스컴 유튜브 뭐엄갓그 거기서 2년 내내 추천을 했습니다 이걸 어, 그래서 이 외국인이 어, 팔수 있는 기회를 줬죠 또 기관도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같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연기금이 많이 팔았죠. 이게 순식간에 이, 이,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의 1 0 0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삼성뿐만이 아니죠. 이때는 뭐 웬만한 잡주도 다 두세 배씩 갔기 때문에 어, 이뭐 삼성의 큰 의미를 저는 두지는 않습니다. 이 100배 상승의 어, 어, 완만한뭐 개잡주 아닌 이상은. 100% 이상씩은 웬만한 것들은 다 같습니다. 그때 차트를 돌려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은 요 1배 수준 라인 대를 이렇게 저점 부분을다 연결해서 확인해 보시면 요 라인이 이제 PBR 1배 대라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 라인 대를 보시면, 지금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죠. 요때 PBR이 2배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어, 2.1배 수준 때까지 어, 올라간 게 9만원대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그니까, 러 어, 다음에라도 이 상승을 간다면, 어, 이 삼성을 뭐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과거에 30년 전에 산 사람은 이 수익을 볼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이런 큰 수익을 어, 이 삼성에서 뭐 기대하기는 어, 뭐 제때에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런 이 변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 어, 이 삼성이 이제 그런 종목이 된 거죠. 그리고 어 지금 뭐이환 환율에 의해서 또 환율이 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이 환차손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뭐빅 스텝 계속 인상을 하면서 매력도를 상실했죠. 이게 분기 배당 주면서 거의 뭐 이, 이 본주가 2.3% 정도 지금 현재 주가로. 2.3%의 배당 수익 나오지만 뭐 금리 수준이 뭐 5%가 넘고 있는데 이 매력이 없는 거죠. 이게 배당률로도 매력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리에 어떤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의 반등을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55,000원대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어 지금 이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5만 5천 원 선이죠. 이물량의 이제 16%가량. 그리고 가장 많이 저항 매물을 어 보이는 쪽이 이제 8만 원 선에 어 이때 개미들이 대거 매수한 가격대가 거의 8만 원 수준이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6만 원을 넘어서면서부터 자, 이후 보시면 이제 매물대가 좀 적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서 올라갈 때는 어 그나마 좀 저항을 안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가 대략 한 7만원 선 정도 어, 요선까지는 저 보시면은 이렇게 어, 매물이 벽이 적죠 뭐 3% 2% 대 대략 요정도 수준의 매물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기 때문에 어, 한번 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어,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 수를 한번 어, 그냥 뭐 검토만 해 보겠습니다 18년 이 18년 앵변 불안 전 24만 명이었습니다 그때의 어 위치를 보시면 이제 요 위치 정도 되죠 분할 할 분할을 하면서 나락으로 이제 갔었죠 3월 달에 이제 분양을 하면서 그리 뒤로 이제 반등하면서 어느정도 복구를 한 겁니다 2018년 3월이 최고가 수준대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할 때는 이 이 상당, 상당히 이제 고평가받고 그 있었을 때 분할을 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싸게 느껴진 거죠. 한 주당 300만 원이 넘는 주식이, 어, 갑자기 이제 뭐 5만 원대가 되니까 싸게 느껴지면서 많은, 어,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당시 162만, 어, 2022년 작년 3분기까지 주주 현황을 보시면 590만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때에 비해서도 지금 뭐 비약적으로 늘었죠. 하지만 이 과거의 역사를 봐도 이 개미 투자자가 국민주의 반열에 올랐던 주식들이 별반 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뭐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등 많은 국민주의 반열에 올랐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많이 떠나고 나서 이제 가벼워졌죠. 어 그리고 어이 항상 이 주식에는 이이 이 대중을 따르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역발상 개념을 가져야지 다 같이 간다고 한 방향으로 가면은 크게 뭐 수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어이 개미가 매수한 종목의 수익률을 한번 어 검색을 해 보시면 반 단박에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미가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은 어, 그닥 이렇게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앞으로 이제 ai 체포 수요 또뭐 이런 또 극적인 또 어떤 어또 투자를 또 단행하면서 또 어떤 변화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삼성에도 좀 기대를 해보겠지만 언제 시총이 좀 무겁고 또 오너리스크에 또 이런 리스크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의 흐름은 좀잘 관찰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엔솔은 n 명가 500원입니다. 그리고 60만원에서 30만원, 35만원 이 사이에서 지금 방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이 흐름이 또이 LG 엔솔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죠. 2차 전지주의 대장격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신다면 2차 전지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어, 각을 뭐 상당히 세워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과거 HMM이 거의 뭐 10도 정도, 10도에서 15도 각으로 올라갔었죠. 어, 지금 어, 이건 연봉, 연봉의 모습입니다. 어, 지금 이제 고점 나이대를 한번 그어봤을 때 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뭐 과열된 위치 때까지 어, 상승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 이 항상 주가는 뭐 내일 모르는 거죠. 어 그리고 지금 매물대를 보시면 야, 이게 상승할 때 어, 4만 원대가 가장 많은 어, 이 매물벽이 있, 매물 지지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 뒤로는 가볍게 올라갔죠. 이 저항 매물이 없이 그냥 가벼운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좌측의 매물이 없이 가벼운 모습으로 올라갔었습니다. LNF 액면가 500원입니다. 지금 뭐 저항선 9대를 이제 돌파를 했고. 한번신고가를쓴 이후에 크게 이제 조정은 좀 받고 있습니다. 어, LNF, 어, 지금 뭐 처음 상승했을 때는 고점과 저점이 이제 나란히 갔지만 지금은 좀 폭을 좀큰 폭으로 진폭을 보이면서 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종목이 지금 이제 30만원대를 과연 돌파하냐 안 하냐. 지금 3년간 22.5배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20년 12,000원대에서 어 지금 보시면은 뭐 22.5배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고퍼에 사서 저퍼에 살라고 어, 했지만 지금 퍼 수준이 30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 대응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어 우리가 이 투자라는 거는 어, 미래 꿈이기 꿈이죠. 그래서 이 자동차가 앞으로 전기차가 각 집마다 지금 있습니까? 저희도 제가 보기에는 어이 전기차의 수요 수요가 각 가정마다 이제 전기차가 다이뭐 아 생길 때 그쯤 되면 이제 전기차는 꺾이는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그 전에 이제 꺾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HMM을 보시면 지금 1년 어 1년 2개월 동안 24배를 상승을 시킵니다. 이 각도를 보시면 뭐 엄청나죠. 요 어, 때도 지금 뭐 이격을 상당히 벌렸지만 횡보하면서 가격이 이제 올라와주면서 맞춰졌죠. 그리고 다시 이제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대 이격을 벌리면서 이제 하락을 했죠. 그리고 보시면 라인이 딱딱 끊어지는 가격대죠. 이제 만 원을 돌파할 때또뭐 2만 원을 돌파할 때 3만 원, 5만 원선에서 더 이상 이제 상승을 못하고 이제 꺾이는 흐름을 어, 또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요 때, 이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계속, 이 하락한 상태고, 현재, hmm의 퍼는 1배 수준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사죠. 이 성장주는, 고퍼에 사는 게, 정상적인 매매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앞으로, 뭐, 어떻게, 전개될지, 뭐, 저도 신이 아닌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 크게 이제 바닥에, 바닥에 이제 어느 정도 찍, 찍고 지금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도 어 상당히 앞으로는 어 전망을 좀어 밝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